루트워드로 그 38... <웃음> 아니, 거기도 먹어야지. 거기도 <웃음> <웃음> 그, 그, 먹어야지. 거기도 <웃음> 네, <웃음> 장사인데.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노년돔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지난번 시흥쪽 사시는 구독자분 제가 만나고 왔고요. 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앞으로 멘토가 좀 되어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실제로 만나고 왔는데 시간을 좀 줬습니다. 제가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가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팔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오라고 해서 그 일주일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들 아니면 앞으로 장사하실 분들 아니면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음. 3월달 보다는 음. 저희 지금 가게 음. 하면 지 3월달에는 570점도 되고 음. 저희 둘이 일해 일 했을 음, 때는 사월 음, 음, 달에는 그러니까 사 월에 아직 월 달에는 오월 달에는 좀 음. 나아지더라고요. 음. 지금 둘이, 둘이 해서 <웃음> 둘이 해서 인건비를 그걸 뽑고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할 정도로 그 자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 자체가 네. 그 지금 컨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걸 팔아서 음. 사5백으 뽑고 있다는 게난 신기할 정도야, 거기서. <웃음> <웃음> 솔직히 말면 네. 뭐, 저희, 거의 뭐, 쉬지 않고, 아, 네. 문 닫으면, 음. 바로 월세만 큼의한 22만 원 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응. 음. 그 쉬지도 못하고, 음. 그렇게 하니까, 뭐, 또 음. 쌀국수는 더 워낙 음. 회전율이 음. 좋고, 더 음. 빠르다 보니까. 좋은 값이 네. 좋은 한 얼마 정도? 저희, 한 38%. 정도 38%? 예, 네. 어. 본사에서는 네, 36%라 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 유로, 유로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갔지? 유로가 한 32% 34% 그치? 예. 네. 어, 것도 높을 때 그런 거예요. 엄청 높을 때. 저희는 그원가가뭐 음. 기름부터 해가지고 본사에서 음. 뭐뭐 네프킨까지 해가지고 보상 음. 경기까지 다 해서 음. 그 본사에서 음. 그 말하는 원가요 36%로 음. 얘기하고요. 음. 저희 평균 맞을 때한 음. 38% 정도 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작년 같이 야채 가격이 뭐 알배추나 이런 것이 많을 때는 음. 좀더 들어가고 음. 올해는 요즘에는 뭐 음. 야채 가격이 좀 예, 괜찮으니까. 그렇다그 해도 38%? 아니, 거기도 먹어야지. 거기도 <웃음> <웃음> <웃음> 먹어야지. 장사에서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정해진 양보다는 저희들 음. 좀더 좋아했어요. 음. 재료를 아껴 가지고 그것보다는 음. 그래 어느 정도 고객들의 마음을 좀 담으려면 나는 저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네. 제일 불안했던 게 직장 생활할 때는 굉장히 편하기는 한데 네. 월 수익이 고조,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쉴때 정확하게 쉴수 있으니까 네. 마음은 편한데 항상 불안했던 게 미래야 이 월급 받아서고 미래에 내 자식이 태어나서 생활을 할수 있을까? 내가 월급 받아서 그만큼 할수 있을까? 결국엔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결국엔 내가 오늘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해줘 월급 받으면서 이 가게 하는 게 최고의 직장이다. 고정급을 그 내가 순수하게 받으면서 투자를 해서 가게에서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그거만큼 미래도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맞지. 내가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게를 시작한 지는 6년밖에 안 됐어. 근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버틴 친구들로 그걸 만들어 준다. 아, 다섯 번을 이렇게 그거는 하나 옛날 이고 옛날이고 본격적으로 <웃음> 이제 딱한 다섯 번만 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싶어서 이제 눈을 떴을 때 장사를 눈을 떴을 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년? 횟수로는 아, 7년째구나. 횟수로는. 아, <웃음>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티는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못 버티는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잡아 봐안 되거든. 음, 내가 그래서 딱 설명을 정확하게 주자면 네. 배워야 되고 월급을 받고 일은 하되 본인 가게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하면서 네. 여기서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 주방에서 하는 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돼 사실은. 본인은 뭐 나는 26년 동안 하면서도 네. 지금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끊임없이 내가 관리를 해줄 거야. 본인도 쉴때 쉬어야 돼. 그렇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쉬어야 돼. 네. 그리고 스케줄 직원들하고 스케줄 조정해서 놀러 갈때 놀러 가야 돼. 네. 그게 없으면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가게가 꼴 보기 싫어져, 진짜. 내 가게에 내돈안 되고 돈이 되더라도 꼴 보기 싫어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6개월 동안 자 월급을 낼 도로 내가 300만 원줄 테니 네. 유로 와서 배워. 네. 배우고 그 본인 자리는 네. 인테리어 비용 내가 돈, 돈 들여서 네. 다시 하고 네. 일부분만 할 거야. 네. 다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 거야. 운영을 하고 있는 철라에 6개월 후에 아마 나 그쪽으로 아마 배정을 내가 시킬 것 같아. 근데 그 전이라도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네. 네. 7가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3을 가져갈 거예요. 네. 응. 그리고 투자비용.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봤자 3천만 원은 안들어가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네. 네. 그 투자비용은 월급 받으면서 어차피 네. 네. 네. 월급 받고 있으니 네. 네. 투자비용은 순수익이 생겼을 때 네. 그때 투자비용 먼저 뺄거야 그러니까 7에서 점점 점점 점점 자 투자비용이 <웃음> 먼저 한 2천만 3천만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쓸때 삽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더라도 본인은 월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면 뭘, 뭘 이렇게 하시 유로를 넣을 거예요. 아 유로 본사를요. 음, 음. 거기 상권을 봤더니 유로 포차 들어가요 해랑이 들어가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격 때. 음가 가격 때도 있고 그 상품 자체가 음. 술집 자리야. 네, 그 자리가 네. <웃음> 술집 자리이기 때문에 한 타임만 돌릴 거야. 내 생각은 직원들도 일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 전부 쉬는 걸로 일주일 에한 번은 그래서 한 타임만 딱 돌릴 거야. 아마 그 오후 장사가 되겠지. 다섯 시부터 시작해서 네시 정도에 끝나는 식으로. 아 새벽 네 시. 새벽. 음, 거기는. 네. 자, 지나가면서 내가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모들 3, 40대 그 3, 40대를 아야돼 그래서 유로를 나는 선택합니다 유로 음. 뭐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나 말. 저희 음. 솔직히 오늘 와이프를 데려온 것도, 음. 음. 데려온 것도 음. 전에 와이프가 제가 원래 혼자 오려고 했는데 음. 와이프가 제가 워낙 또 얘기 음. 좀 여기 쌀국수 집에, 그, 본사에, 이렇게, 음, 뭐, 사면서 좀 당한 게 음.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와이프도 음. 뭐, 이제 겁을 먹고, 음. 음. 그러니까, 음. 뭐, 무조건 하지 말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음. <웃음> 그래서, 음. 자기도 그럼 가겠다, 같이 가겠다 하더니만, 또 오늘은 또, 음. 같이, 또, 음. 같이, 음. 또, 뭐, 얘기를 들어보고, 간담을 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뭐, 와이프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음. 또안 되면 더, 음. 지금 상황에서더나 빠지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발 빼기도 힘들고 음. 어, 와이프는 지금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음. 빨리 양도 양수 해버리고 음. 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뭐 그냥 회사적인 회사 생활하고 뭐 이런 걸 음. 원했거든요. 음그 <웃음>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말할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픈만 또두 개를 해야 돼요. 해랑 오픈해야 되고 유럽포차 옆에 고깃집도 아주 크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세 개를 오픈하게 되는 거예 지금 내가. <웃음> 신경을. 본인이 판단해야 돼. 내가, 나는 제시만 할수 있어. 왜냐? 내 명예를 걸고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자, 차려주고, 차리고 내가 성공시키는 건 자신 있는데, 네. 내가 강요할 순 없어. 나는 도움을 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될 수 있다 판단이 들면은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 그럴 때 나는 그냥 나서면 안 돼. 그게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 싫으면 괜히 내가 시켜가지고 나중에 못 만나요. 왜냐. 본인 기대치가 있을 거고, 본인들의 본인들이 이때 선택 안 했으면 더 좋게 됐을 텐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강요는 할수 없어. 그래. 뭐 다른 건뭐 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음. 그 예를 들면 뭐 어, 대표님 말씀 하다나 뭐 잘될 수도 있고 뭐 자신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음. 음. 뭐, 안 됐을 때안 네, 됐을 때는. 음. 그러니까 뭐그 가게 뭐 권리금 거하고 마 이렇게 보증금까지는 네. 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마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순이익이 음. 뭐0 0이면이3 0 200, 0이면300이 300 음. 정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음. 그뭐 어떻게 뭐 저희들이 가게를 처분할 수 있는 음. 예 처분해도 되는지 뭐 그런 거를 그거는 당연히, <웃음> 네. 어, 당연히 수익이 안 생기면 처분해야 됩니다. 어 당연히 수익이 안 생기면 처분해야 돼요. 예, 예. 음. 아니, 그런데, 뭐, 음. 또, 대표님이 또 투자를 음. 먼저 한, 음. 하셨는데, 음. 그, 저희들이 또 음. 수익이 안난다고 음. 뭐, 그건 아예, 처분, 음. 아예 처분하기는 또그렇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있으니까, 예, 예. 계약 기간은 줘야 돼. 왜냐, 일정 자 기본적으로 장사를 수익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3년을 만. 장사는 그 일반 회사하고 틀려. 그만큼 처음에 퍼줘야 되고 그만큼 홍보가 돼야 되고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줘야 되고 홍보하는 것도 그냥 홍보하는 돈이 들어가거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회사 차려놓으면 수익부터 b p 부터 따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때 순간부터는 장사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장사하면 안돼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는 하면 돼 물론 나도 똑같은 거야 나는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본인들이 확신이 없으면 아, 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있는데 본인들이 정하지 않으면 아, 는 그리고 어, 이왕이면 나는 장사 말리는 사람이야 하지 말라 나는 말리는 사람이요 웬만하면 은 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막그 해라 이게 아니라 한다고 의지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지 조금이라도 의지가 없거나 어 본인이 의지가 없거나 조금이라도 어? 이거 나중에 위험해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하면 안돼 그래서 오늘 계약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충분히 판단하고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의지력 있나? 장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장사 그냥 의지력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배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할 마음이 있는지, 손에 발 마음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그거를 손에 볼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발 빼겠다. 그럼 빼는 게 나. 그러면 나는 무슨 깡으로 자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 말한 것처럼 어 수익이 일정금안났을 때로 본인이 폐업할 뿐입니다. 끝나는 건데 우리 상관 나도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투자를 해서 수익 창출이 안되면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 본인의 의지야 본인, 나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 왜냐? 유튜브에서 멘토가 돼달라고 래서 그래서 찾아간 거고 그래서 의지가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도와줄 의지는 있는데 판단은 본인이 해야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볼수 있어 나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신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차렸는데, 이쪽이 잘 됐는데, 이쪽이 안될수 있거든. 그럼 나 원망하면은, 나도 또 문제가 될수 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야 돼. 조금이라도, 자, 손해보지 않고 뭘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건 도덕놈이야. 그리고, 투자 없이 뭘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지 얻는 것도 있는 거야. 뭐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어, 나는 솔직히 말할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내거 하기도 바빠. <웃음> 충분히 내거 해서 나는 할수 있으니까 그 노력을 또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직원들도 또 그만큼 힘들어지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안 했으면 좋겠기도 해. <웃음> 하니까. 인테리어 3천만원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띄우기 위한 노력과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오픈하는 데만 신경 써도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 하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부담이 되긴 해. <웃음> 갑자기 세 개를 차리고 있으니 지금.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의 이제 <웃음>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으니, 그 후회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내려놓는 것도 괜찮아. 지금 한번 경험을 했으니. 음, 그러면 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